연동 안 돼. 약, 약. 건물 시공 중이다. 시공? 어, 뭐라고? 시공. 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시공의 복풍은 음... 정말 최, 최고야. 약. 저거 범죄자다. 응. 시공창도 그거에 넣어야 되겠는데. 질병코드 넣어야 되는데. 잠만 어디다 짓냐, 이거를. 저기다 짓읍시다. 여기다 지 있자. 아, 나 어떻게라고 이살 때문에. 아이들안 말해, 안 말. 해나 뭐라고 하는지 모를 알아듣겠다. 흐흐흐. 덕구, 니 동생 몇 살이? 올해 초 이다, 이제. 어. 아. 이제 막초 이. 다 그렇군. 니랑 열한 살. 아, 맞. 아, 알지. 야, 학교 가면 그 사이에 컴퓨터 할 생각이. <웃음> 정말 저때. 땜... <웃음> 그때 이 서버 넘겨주고 갈까? <웃음> 어? 어? 어라, 안 돼? 어? 안 돼. <웃음> 나안 했다. 여기 있는 본관이랑 일걸. 오, 응. 어, 여기 괜찮은데? 여기다 지어야겠다. <웃음> 왜? <웃음> 어, 우리 집 고양이가 사람 없는, 화, 빈 화장실 문장 열고 아, 거기에 야옹거린다. <웃음> 야옹이, 귀여운 새 그래가지고, 저 안에 야옹이, 울린다. 약인 어우, 이것들이 이거를. 그리고 이거... 지금은 내 방문 앞에서. 근데 저래놓고 나가면 도망간다. <웃음> 그거 안 돼. 0기653아이게 응. 너무 불편한데 나는 막대기로 찍어 누르는 게더 편하다 <목소리> 안개기 내가 먹을 거야 해놓고 <목소리> <넣고. 목소리> <목소리> 고양이가 애용거리는 그 와도 어. 혹시 하품 보란다. 안 돼. 어. 하품 하면안 되나, 고양이가 어, 안 돼. <웃음> 어, 안 돼. 729개. 아. <웃음>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라나? 후반 친구한테 물어볼 거야. 이게, 계단 만들었대. 니는 이 만들어 놓은, 내 생각. 뭐, 뭔데 계단 어디? 어디? 조금만 보죠. 얘는 계단을, 계단 블록으로 만들 아, 뭐야, 뺏어. 놀래라. 아, 986 왜? 전설 내가 하고 싶. 완드 나안 했다. 야도분 주도권 찾으면 요쪽으로 그러니까 나안 했다고. 응. 안 찾기 안 어려워 안 보인다. 야좀 험난해 보인다. 동생이 응. 뺏으면서 귀여운 중이 되서 어. 뺏기 그런. 아무렴. 하지 마. 아 됐다, <웃음> 아, 아, 아. 됐어. 쫓아내는 방법 중한 가지가 간지럽히기라는 현실이 아 안된다 왜? 그거 너무 잔인한 방법이 <웃음> 아니면 간지럽히기 음. 대신에 표장이 굉장히... 푸게 아프게... 단단한 얼음이 할든 드 아이스라 해야 돼? 아아니 오빠 마 톡톡 왜래 이래 뒤로 응아니데 아니네 아이스 손톱 이야기하또 한다 또한다 아, 나 손톱 다름 진짜이야 바해 뭐라고 뭐라고? 네팩트아 있었네 오. 어어 아파라고 뭐야 나 콘크리트가 왜 들어있어 뭐8 이게 불편하다. 으악 약 덮고 똥고양이를고 놀러갔다. <웃음> 그게 아니라 그냥 고양이가 크게 소리를 내내 내 방까지 들리는 고양이가 소리 존나 크게 내. 어 들어왔다. 고양이도 네 다섯. 이게두살 아니면 한 살. 됐다. 고양이 아재됐다 고양이 <웃음> 음, 아재됐다 아재. 우리보다 사람 나이로 예? <웃음> 사람 나이로 변함 예. 아 오케이 됐다 <웃음> 조용히 해 <웃음> 조용히 해 안되니까 조용히 해라 <웃음> 야, 고양이 딱 <웃음> <웃음> 동생이 조용히 하라 아, 하지마! 하지마! 또 아프게 할 거잖아! 하지마! 간지럽 간지러히기로 잔인하게 쫓아 엄마! <웃음> 음. 엄마! 엄마가 나가! 음. <웃음> 아야야난 아. <웃음> 손톱 왜 그래, 제법을. We got t 야, 너 그거 동생 배운. <웃음> 알아듣좀 해라. 참, 디, 디스코드 속하면 음. 54. 이스코드그 채팅창 띄워놓고 내가 뭐 하루나간다거나 하는 슬 들어와가지고 보드 막어 어. 그걸 배워버렸다 뭐? 52살? 을어 왜? 아왜 때려? 응? 아왜 때려? 왜내 폰을 보려고 하는데 <웃음> 아, 왜? 응안돼아 음, 왜? 남의 폰 보는 거 아니야 저거 아. 아니야 <웃음> 아니. 아, 나 이제 끝나? 응. 응. 벌써 끝나 와야 될것 같아. 이래만 되면 됐나? 갑니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이바이짜이찌 하이파이. 뭐? 뭐, 뭐? 뭐? 이거를 내일 몇 시에 켤 건데? 내일? 오늘만 좀분늦느낌켠 건데 평소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있다 이거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썰매장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요 정도 만들었네 <웃음> 이건, 이건 무료 썰매장. 이거 맞다. 아, 끝내고 맞다나 맞다고! 아니, 약탈자 왜이래 많냐, 여기. 아... 아, 왜? 어. 아니 왜? 네가 하라고. 좋아. 응. 나 여기 중에서 요거 빼. 요거를 누르. 아. 어. 여기 중에서 하나 뺄게. 어.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티. 아왜아왜 이거 아, 왜? 야. 야, 안 보이네. 봅시다 여기다 이거를 다 버리자 소송에 이게 아. 하고 아. 가윤자 나한 아. 파크에서 파더핸포션리이씨티 파크. 네. 튀기고 네. 여기 대충 만들어 놨다 됐어 아니 왜왜왜게충하어 왜? 집중하고 집중 하네 다... <웃음> 잠깐만 여기, 여기 어떻게 돼 있는거 고 오빠 켜고 지고 아, 고장해네안 고장이 나가어고게어 다시 차리자. 응. 여기 딴데 닫아줘야 오케이 여기 만들었어참민상경 <웃음> 어. 어, 네. 어. 이걸 깎자. 음? 여기,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사라졌네. 아, 난 컴퓨터지 사라졌네 아난컴퓨터지좋아하는컴퓨터지왜 사라진거야 p a 없는데 예, 거를 u n t i 해봐 음어에리뭐스 음, 어! 오빠 친구 들 여기서! 6..5..2.. 기지..도로.. 교통공사..와..규모.. 왜? 네. 여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 제발..빨리 와 이렇게 와봐정이야 그래? 오빠! 응. 그러면 나 여기서 뺨면 안돼? 웃으면 안돼? 음.. 말이 없어. 서가 되는 건부서부서 되면 부서가 응. 몰라 나 이제 아유. 어. 예. 아, 예. 아, 예. 응? 아, 아, 아, 아, 아, 아 don't come o 여기 안에 other. You don't 이 n o w I'm booking. i 아 booking. I need to h 왜왜왜왜왜왜왜왜 h Wih! 왜 i h Wih! w i 니 동생이 협박한다 뭐 안오면 부순다고지구감독이 이래 감독아빠부터떻랬나 여기, 여기 와 볼래? 아 됐다 경기장 하나 짓고 있는데 오빠 느낌상 응? 여기서 오빠 친구들 한번각은 아, 나갔어 이. 어 그래? 아이 오빠 이흐흐흐한다 <웃음> 응. <비싼> 어. <웃음> 이 오빠 이름 뭐야? 가영이야. 이름 뭐냐니까? 가영이야. 빠따라고 오, 해봐. 가영이야? 그럼 가영 오빠 해야 돼? 그안 돼. 가영 오빠 이래야 돼, 그럼? 응? 야, 근데 보트가 은근히 간다, 아빠. 응. 잘 간다. 인 이제 오빠 친구, 이 사람이. 이상한 <웃음> 데로 갔어. 어? 오, 미끄럽네데 오빠, 오빠 친구 지금 한명 남은 사... 이게 뭐야? 몰라. 아빠 얘, 이거 어떻게 킨는데 몰라. 아, 그럼 인명 해주던가. 몰라. 니 <웃음> 폰에 네 그거 깔아준 사람, 그거 깔 파일 준 사람이라고 했거든. 가져라, 그 가져라. 되지 뭐. 여 w a o l 사장난 r v i c e 모두 도도도고나와가 뭐야? 말려시키가 왜냐? 양양이 maybe. 그래도 만지긴 하네. 거기 아니야, 여기야, 저기 아니야, 머리야. 애가 이 머리... 이킬레또 머리 맞추면은 누군지... 제거~ 안녕! 보구 이래면 안 되면 괜찮나? 와여긴 노란색은 순한 손. 음. 응. 빈상경 기장. <웃음> 진짜 짓고 있다 그래서. 아나금한거 있는데. 어. 이게 좀비 많잖아. 아빠 니 말고. <웃음> 아니. 어쨌든 간에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음, 가위는 모르는 사람 아 오빠 우와 오빠? 아저 오빠? 우와 오빠? 궁금한 거 있는데 여기는 스키장이야 뭐야가영이장이야아 뭐래? 그럼 한번 타게 해주는가 5천원이라 어, 해봐 타게 해주는가어한번탈때 5천원이야 아 어, 5천... 그래 5천원 줄게 계좌 줄게. 불러줄게 해봐 갈게. 가영이 잘 잘게. 모르어 가영이 잘잘하고 뭐? 나시 뭐하니, 얘 공장아? 약설, 왜 치워. 자, 승. <웃음> 저 고양이 새끼 이상한 데 쳐들어갔다, <웃음> 어디 들어갔는데? <웃음> 맞을 수 있는 거. 아. 다다 됐어. 아. 드디어 나갔다. 마 야. 드디어 나갔다. 드디어 f 에스에에 u c 지 f 뭐라야 Fuck, f 이 c k f 안돼안돼 여긴 이제 슥 보트 철거하는 거 만들어야겠다. 보트 수거함. 야, 여기 나가는 길한 번만 만들어줘. 보트 수거함 만들고 있을게, 나. 수거함. 갑시다. 여기까지 오네. 빠라빠빠. 빠라빠빠. 빠라 야. 응? 경기장에 아주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뭔데? 이 여기 응. 시작부분에서 응. 이거 타고 저 끝까지 가고 그냥 그냥 쭉 찍긴 해봐 다른거 하지 말고 그냥 막 만들었다 여기 됐다 너무... 너무... <웃음> 어떻게 만들지 여기 좀더 늘릴까 방벽을 방벽은 높이면 되겠지 요정도? 가볼게 뭐 여기다 이어지게 하자고 어디로 이렇게 비 이렇게 해볼까 아. 어... 옆에서 방해만 안하면 야 이거 존나 높은데 그구독산에다가이 만들어야 겠다. 뭐? 비행대 하나 만들어야 겠다. 만들어도 네. 된다 여기 여기 근데 눈 지형이라서 유일한 뭘좀 많이 만들긴 해야 된다. <웃음> 대공포 작동 중입니다 여기 배수거 함 만들었는데 잘 작동되려나? 야배수거 한번 이곳 눈지영 곳곳에는 자살이 전설린다아 물업데이트 너무 고문이다 나한테 왜..왜.. 다 안된다.. 어? 어? 배 수거가 안되네 이제 이거 보트로 안올라가구나 음. 야 망했어 이건 피스톤으로 올려겠는데 <웃음> 음. 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어,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를까? 안날것 같기도 하고. 안날것 같기도 하고. 좋은 생각이 날든 말든 말든 말든 말든 말든 말든 든 말든 말든 말든 든 말든 말다노든 말든 말든 말든 말든 말든 말든 단다한 얼음 푸 하고 푸른 얼음 야 소가 이걸 왜 타? 응.. 음, 아까부터 타고 있던데 니가 이걸 왜 타니? 야 타고 싶겠지 뭐가 이걸 왜타 자다가 소들도 지들이 탈수 있는 기본권 이지라 야 <웃음> 이건 도대체 왜 만든 거지? 어떻게 야. 응? 그렇게 부서졌어? 아니, 아직은. 한번 가봐. 왜 부서져? 코스는 항상 다이나믹한 게 재밌다. 야, 여기도 만지고 있네. 약간은 블랙스텐으안 돼, 지금 만, 보잖아. 만두. 이거 뭐야? 뭐? 이거 뭐야? 어? 뭐. 이거 뭐야? 뭐가? 이거? 이거 만들고 몰라. 아, 알겠어, 이거? It... 아니야. 알겠어, 이 it... 아니야. 아, 그럼 뭐야? 아니야. 레이싱 장도 하나 만들까? 신싱공원 배고 나니까 너무 부드럽 부드럽다고? 부드럽게 여기 좀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여기 위에 왕테면 포트팬지 여기로 요로, 어, 요로 이어지네 여기다 봅슬레이 할게 여기서 모르겠다 만들고 나면 알겠지. 봅시링 엔서핀 시씹 엔다다 놓으니까, 방금 열고 싶어가지고, 깬짝거리는데 음. 밖에서. 야. Yeah. 아. 둘, 셋, 하나, 오케이. 일곱 개. 빨간색 아 이렇게 해놓고. Good. 야 이상한 거다. 함정이다. 야. 거기는 함정. <웃음> 이게 뭐야? 다이 뭐야? 다 에이나미 코스. 야 <웃음> <웃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여기. 저기로 빠지면 못 돌아온다. <웃음> <야>. <웃음> 왜 자꾸 저 끝에는 용암이 있어. <웃음> 너무 심한데. <웃음> 안돼 아직이야. 이제서 오토로 전쟁을 가죠? 아니? 한 명뿐인데 아직 아직? 어 아직 한 명뿐이라니까 아직도? 이건 좀일이 왔어요 어떻게 뭔가요? 얘긴 물 뿌려야 되는 거 아니? 물은 다른 데서 뿌리고 그렇지 예? 네? 바로 위에서 내려온다 그 이실를냐고 응, 응, 응. 오빠, 카에 있는데. 여긴 성정이야 어? 오빠, 응? 여긴 성정이야 그럼. 아마도? 오빠 친구 한번 해봐. 몰라. 뭘 가야겠다. 덕구 배가 끼었다. 배가 끼었다. 응. <웃음> 여기서 끼나, 끼다... 응. 탈출시켜줄게. 어? <웃음> 같이 탔다. <웃음> <웃음> 이희승이가 <인승이다>, 배는. <웃음> 같이 타버렸다. 일단 입구 좀 넘쳐야겠다. <웃음> 여기, 여기 가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나. 지옥의 불끄덩이란 얼음동굴이다 바로 뭐야? 왜? 사막 마을이랑 거기랑 가깝다. 여기가? 거기 얼음 동굴이 있는데랑. 가깝나, 고와주에 응. 야, 니, 니 저수지도 있다, 여기. 레전드인데. 야, 엔더맨이 기차 탈라는데, 탈래, 너. 야, 엔더맨 기차 태울래, 너. 야. <웃음> 야 맞다 용암을 얼마나 버티지? 보트가? 모르겠다 어 보트 다 짜마자 증발하네 그래? 어다 짜마자 증발하네 뭐좋야엔더맨 출발한다 야. 기차 탄다. 저희가 니가 출발 시킨 거야 이거. 저가 신전 요구 보냈다. 아 신전 언니 그거 있다. 잠깐만, 이거 237일 됐는데. 마크 <웃음> 그 시간 237일 됐다. 컴팩트. 진짜 이걸 레이싱 경리장 만들어야겠는데. 야, 손은 왜 아직도 타고 있냐. 야, 두 마리 탔다. 어? 이, 뭐야, 좀비도 탔어. 화르르. <웃음> 야, 이게 뭐야. 엔더맨도 태우자, 이김에. 아니, 아니, 자발적으로 탔는데, 애들이. 엔더맨 빼고. 그거 타봐 야 고봉이 보트 타고 물응 거... 음. 어? 아니 야 좀비랑 얘네들 탔는데 어떻게 와이 녀석 야 보트 타고 물을 거슬러 라갈수 있는 응. 아 안되더라 이제 전엔 됐나 응. 보, 보트가 이걸로 바뀌기 전에는 뭐야 이거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있좋겠다 있습... 그냥 나 좀비랑 배 같이 탔다 야야 몰래 구불기와 한번 야 독불기와 아빠 어디 있는데 여기 위에 아 쏘지 말고 와봐. <웃음> 핸드 있는 거다 봐. 어우, 씨, 뭐해, 야, 니, 크립 크리 풀어봐. 크리 크립. 봐그상태는 어떻게 되냐?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 야! 으악! 으악! 으 어, 으악! 어. <웃음> 아, 어악 <웃음> 이도한번 타보지 여기 엔더맨이랑 달래놔 존나 아플 것 같은데 나나 <웃음> 나 엔더맨이랑 달래 음. <웃음> 안녕 <웃음> 얘 됐고 덥고 유리창 좀 깨봐 지옥의 코스 한번 달리고 싶던 지옥의 코스가 어딨는데? 네가 만든 거 <웃음> 내가 만든 게 어딨는데 지옥 가냐? 용암 꾸덩이 가잖아 저쪽 방향인데 어디야?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가어야돼길 뚫어봐봐. 요걸 어떻게 뚫어? 그냥 파면 되지. 유리창 깨고. 야이 보트 치워, 내 앞에. 내 앞에 이놈 치워. 딱. 어, 같이 치워줘. 흐아 <웃음> 이런. 저것만 치울려 했는데, 저것도 같이. 야, 너 이거 타봐. 아, 가지마. 도망간다, 이거. <웃음> 같이 타자. 가자. 지우개 코스를 오케이. 타는 거를 알고 있... 응. 어야 지우개 코스 간다 <웃음> 아 찾았다 여기 다 여기까지만 파면 되겠다 <웃음> 야, 좀비 다쳤다 야 <웃음> 그새 또다쳤는 <웃음> 뭔데 이거 왜 어, 다치는데 이거 뭔데? <웃음> 지우기 컸으면 지 지우기, 불, 바퀴 돌기다, 이 녀석. <웃음> <웃음> 야, <웃음> <끼웠다>. 뭐야, <웃음> <끼웠어>. <웃음> 아, 이것도 넓혀야겠네, 좀. 됐다, 들어간다. <웃음> <간을> 간다. <웃음> 지옥으로 간. 으악, <웃음> 지옥으로 갔다, 이 녀석. 자, <웃음> 니네 집은 거기다, 이제. 못 나온다, 저거, 이제 자력저 자료... 지옥에 가고 싶은다 저거, 자력으로 절대 못 나온다. 그, 지옥 <웃음> 가고 싶는데 <웃음> 너도 뭐, 가자. 소호 언제... <웃음> 지옥 간다. <웃음> 야, 이 녀석. <웃음> 야, 한명 지옥 간다. 또 가는. 니 니도 빙삼, 판길 택시 운전할래. <웃음> 저승형 익스프레스. 간다. 우와. 어, 내려졌다. 넌산줄 알아, 이 녀석. 아니, 넌 죽었다. 뭐 오마이와 뭐신데이 너는 나 너는 세네다이 여섯 하나 더 만들까 여기다 지옥 <웃음> 아니면 진짜 지옥 만들면 되지, 여기다. 야, 뭐야, 이거 지옥이 길이 왜 이리 길어? 이 yeah. e yeah. 야, 지옥이다 이 녀석 왜 이래 지옥에 애들을 많이 보내는 것 같지 가 지옥으로 만들었다 야 지옥의 저영장 뭐? 야 간다 지옥이다 이 녀석 지옥으로 간다 아. 뭐야 <웃음> 뭐 뭐야 뭐, 뭐, <웃음> 이게? 뭐야 이거 여기다 한 명을 태우고 아아 아, 도망갔다 너네들은 산줄 알아 안 탄다 한명안 탄다 어저, 이 새끼야. 야, 간다. 지옥 간다. 야, 지옥 간다. <웃음> 지옥. <웃음> 음. <웃음> 지옥. 아, 덕구 내가 확실하게 엮을수 있다. 덕구 봐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안 턴다. 아 이거를. 버튼을 여기다 달아야겠다 야버튼는 존나 잘 타는데 그래 아 뭐야 버튼 존나 잘 탄다 아 버튼 얘가 탄 거다 그냥 야어야 어, 야, 같이 탔다 합석하지만 언니들 야 <웃음> 야 근데 여기 눈이 있어가지고 이거 빨리 없애야겠다 어차피 다시 덮긴 하지만 다시 덮으면 상관없다 이거으악 <웃음> 지옥 철리 만들었다 야 여기 뭐 오! 엔더맨 새끼 용한뿐이니까 도망가 <웃음> 아! 이거는 이 위에 이거 뭐야 <웃음> 뭐? 위에 이 블럭은 또왜났어어디 <웃음> <웃음> 마그마 블록이 씨바던 게 뭐야? <웃음> 완벽 고문 장치다 이놈아 야 근데 마그마 블록이물 빨아 땡기는 거야 음. 밑으로 빨아 땡기는 <웃음> 거좋거든 야바다에 있는 마그마 블록으로 음. 조건이 뭐냐? 마그마 블록. 야, 마그마 블록? 어, 물은 물, 물 밑으로 끌어당긴 거. 끌어당긴. 왜? 그걸로 함정 만들러. <웃음> 안될 걸. 일단 마그마 블록 있잖아. 물이랑 음. 붙어 있거나 위에서 웅크리기 하면 안 된다. 데미지 안 받는다. 아, 근데, 이거, 원래, 물 밑으로 빨려 들어간다, 얘가. 응. 이거, 어떻게 한대? 물, 물 밑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어떻게? 아. 해보자. 어. 아, 그물 가열해가지고. 아마 물 위로 올라갈걸. 아니, 이렇게 된다, 와봐. 어디? 이런 식으로 야 돼. 근데 이거를 안쪽 깊이로 하고. 여기 타면 되게 되는데? 이거 아, 타면 이가 흔들흔들거린다, 이거. 안, 물 밖으로 못 나온다, 이제. 이렇게. <웃음> 아, 보트에서 먼저 내려질걸. 저렇게 묶여버리면 못 나오거든. <웃음> 이 동네에 왜물기구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이거 이용해가지고 니네 친구는 간다. 얘들아 잘 봐. 니네 친구 간다니까. 대기 <웃음> 아, 덕구 지옥 업그레이드 지옥이, 사탄이 일자리를 많이 잃는다는 소식이 있네 어, 사탄, 사탄도 여기 취업시켜줘야지 평생 이것만 아, 잡두 시키면 좋읽까 일... 일급 많이 준다 이거 사탄 사탄도 두려워하는 지옥이다 이 녀석 도대체 작동 어떻게 지 바다에서도 깊은 심에서 작동, 응. 음. 여기서는 어떻게 작동을 시키지? 마그마블로 빨아당긴 녹던 거야. 가열하는 거. 만들었다 일단 본래 네. 아 이정석 정도... 들어가 음, 엄청난 고통이다 이게. 보여요 <laughs> 야이 녀석! 야 사용장이다 이 녀석! 야소울센드는 뭐라 하냐? 소울센드 왜? 소울센드가안 보인다. 그 소울샌 샌드, 소울센드인데안 건축블록에 있는 거야 봐. 응응응. 음, 음, 음. 요놈 건축블록에 있지. 어디있냐면 네더를 옆에 있는데 호박이 아, 있는 영혼 모래구나 번역하면 영혼모래구 소울샌드 어쩐지 안 뜨더라 야말 그대로 영혼 모래네 덕구 볼래? 사형장 만들었다 놓고 볼래? 위로 올라와봐. 여기 봐봐. 사형장 있다. 어 <웃음> 야, 어, 이건 좀. 눌러봐야 돼. 사형 시작이다, 당신... 이 녀석. 너희형이 당신... 집대이다. <웃음> <이 자식>. 사탄이십니까? <웃음> 이 자식. 당신 진정 사탕이옵니까? 여기 처형장이다. 아니, 국가의 반역을 일으키면 여기 온다 아니, 반영을... <웃음> 어? 저게 사네 사망. 어? 소울샌드를 쓰면은 거품이 응. 응. 마그마는 밑 마그마로 밑으로 끌어당긴. 소울샌드 올라가나? 어 반대다 올라간다. 오 그걸로. 꽤나 세게. 야야 고문장 만들었다. 이 녀석 고문이다 이 자식 너 뭔지를 지지, 저질렀어 약 탈출 너 고문이다 야 간다 이 녀석. <웃음> 뭐 이런 걸 만들어. 이 자식이 나쁜 짓을 저질러. 좋은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되는. <웃음> 아 좋은 거 차는 배탈수 있게 해줄게 여기다. 폐차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볼래? 민족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 녀석이 이 녀석 민족이 반역을 아, 일으켰다 아, 저 녀석은 더구가안 됐다 COH다. 이 녀석 한 번도 들어간 너는. 야, 여기서 사람을 죽고 차는 폐차된다, 전천히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으 끔찍하다. 봐봐, 차 폐차된다, 봐라. <웃음> 차 폐차. <웃음> 이게 뭐. 너무. 끔찍해 야 끔찍하다 이거 야너한번 타볼래? 야 내가 만든 코스 한번타봐 <웃음> 그것도 끔찍한데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 <웃음> 내꺼보단 낫지 그래도 어 내꺼 통과라도 가능하다 <웃음> 내꺼는 불... 야 일단 우민 저거 처형해도 되지? 물리를 일으켰다 우리 마아줘서이 자식 반동군자다 반동군자 사형 있다 볼래? 강제출석이래 여기 북한 됐는데 거의 이 녀석이다 오늘의 처형 오늘의 처형은 누구일까요? 이 녀석입니다 <웃음> 너이 자식 죽... 뭐야? 다시 돌아오냐 이거 <웃음> 두번 있다 죽을 고비를 한번 보여주고 이대로 불지 않는 다면한번더보낼거다 불고등에서 차안 부서졌어, 그 차는 천천, 천천히 배차된다 야, 니내 네, 코스 한번아서 <웃음> 코스? 잠깐. 내가 아주 사악하게 만들... 야! 후시거기 죽을 죄를 지은 사람 하나 태, 태워가도 되나? 동반자살해야 되는데 야, 동반자살하죠 <웃음> 자살이가 그거 너이 자식 타안타 엔더맨 이거 어떻게 태우냐 안다. 보트에 태우기 아아 아, 엔더맨 태우고 보트를 설치하면 된다 <웃음> 너이 자식 이게 제목이 뭐냐 음, 아직 모른다 네 니 제목, 니, 아, 잘못을 모르는 넌 잘못한 거다. 간다. 지옥으로 간다, 너는. 앤더맨 터널부터 고통스러워 하는데. 야이 녀석. 야, 중간에 물에 끼었다. 디에 여기 엔더맨 <웃음> 하나 평생 갇혔다, 지금. 아 <웃음> 저기 있겼네. <웃음> 너이자식. 너는 야, 무슨 소리 저니 감사하다면서 뛰어오르넌 무슨 짓를 저질렀니? 나 지옥 간다 지옥 어느 방향인데 여기서 지옥 말고 그냥 쭉 직진해라 이번엔 만든 코스를 한번 체험해 만든 코스도 지옥이잖아 직진이다 아무튼 쭉 앞으로 가라 왼쪽으로 빠지지마 쭉 앞으로 갈게 여기 맞니? 이제 이러면 빙결타고 아, 넘어가면 음. <웃음> 죽었는데 배가 못 움직일 정도가 되면 저렇게 빨리 통과하자 음. 여기서 다시 타면 장애물 코스가 돋구 아, 부서졌어. <웃음> 저, 저놈은 여기서 마주쳐야 한다. 덕고 니네 집에 가구 훔친 사람 찾았다. 깼나? 나는 깼. 그냥 쭉 직진하면. 음. 야, 그냥, 그냥 반향 안틀린 체로 쭉 직진하면. 반향을, 응. 여인 저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 꼭... 오. 덕 일단, 니네 집에 가구 훔친 사람 잡았다. 얘다. 선처해 줄 거가, 니. 네. 니네 소리 또 끊긴다. 오케이. 이 가구 훔친 사람 찾았다. 이 선처해 줄 거가. 선처하기 싫으면, 버튼을, 넣...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다시 아, 만들어줄게. 있는데. 다시 만들어줄게. 선처를안 하겠으면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근데 얘 아직 안 탔잖아. 얘. 아 눌러도 된다. 눌러봐봐 버튼. 아 이렇게. <웃음> 선처를안 했다 결국. <웃음> 선처를 하지 않았다. 네. 내가 <웃음> 죽었다. 공 공범도 찾았는데야. 또고 공범. 야, 이제 탈출한다, 죽여. 저기, 저기, 밑에 깃발 달고 있네. 어, 야, 흉조 많아. 야, 내각 만든 코스도 없어. 그냥. 괜찮다. 그거 그, 그대로 뚫자. 자니 눈앞에서 니 동료가 처형당하고 있다 이 녀석 많아 쓰레기들이 왜, 왜절 왜, 왜, 왜 많아 <웃음> 처형자 <웃음> 앞에 <웃음> 이거 다 처형시켜 너저 형이다. 너 공개 처형장 이거 그대로 둘까? 뭐. 경기장미에서 사형 집행한다. 락. 이제 네가 혼자서 타봐, 이거. 아, 악나 죽었, 죽을 뻔했다 오케이, 타볼게. 정글남보트 타고. 이슬이 내리는. 야, 얘 마음대로 탔는데, 여기. 같이 가라, 그래.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같이 지옥의 코스를 가보자, 이 녀석. <웃음>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딘가요? 지옥입 불지옥이다 이 녀석 벌써부터 <웃음> 지 <이제> 끼어가지고 고통받는데 <웃음> 계속 어. <웃음> 아직 재밌을 때 한참 남았는데 이슬비 내리는 왜니 덕분에 빙상경기장 완성됐다 대신 네, 영수산 마지막이 처형 엔딩 있나? 혹시 같이 왔다? 나 얘랑... 마지막. 나 얘랑 함께 할래. 얘 너무 잘한다. 이어서 <웃음> 가자. <웃음> 가자. 불지옥으로 가자. <웃음> <웃음> 그 <때문에 죽어가. 웃음> 야, 어떤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레전드 <웃음> 레전드 <웃음> <웃음> 결국 죽었어 <웃음> 불지옥이다 <야>. <웃음> <웃음> <웃음> 사악해 <웃음> 결국 죽었어 <웃음> <웃음> 얘 여기 있다 고문기구인데 이거 <웃음> 스키점프장 만들라고 만들었지만 고문기구가 되어버렸다 스위 <웃음> 내린 일른아지 누구 하나, 처형. 사망. 한번더 해도 돼. 니쿠스 한 번만 더 타보자. 우산, 셋이. 야, 야, 엔더맨 또 탔다. 축하한다. 죽음으로 향한다. <웃음> 죽음으로 향하게 된걸 축하한다. 얘나 어. 나, 지옥버스 기사해도 되나? 어, 상관없어. 지옥버스. <웃음> 누가 나 봤나? <웃음> <웃음> 엔더맨은 여기서 스마켓이기 아프지, 너. 야, 이거, 위에 병 하지 마봐, 이거, 육기만육기쭉 육이 봐서 저 소울샌드 있는 데서 죽일려야 된다. 네. <웃음> <웃음> 야 여기 얼음 하나 부서진 것만 달아봐봐 한놈 더 데리고 올게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원하시는 차로 타세요 야! 엔더맨이 두명 탔는데 어떻게 다루 아니, 보트 밀어서 없애면 되나? <웃음> 오케 손님 하나 탔다. 다조더라 응. <웃음> 지옥버스 간다. <웃음> 덕후, 니네 경기장이, 경기장에서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괜찮아. 가 바뀌었다. 괜찮나? 난 나쁘지 않다. 저 배가 버티지 못하고 먼저 작살났네. 여기는 하지 마봐, 여기. 한 놈도 데리고 올게. 약 두, 두 명이 동시에 탄다. 어, 이른 아침에. 시... 아... 어, <웃음> 하나, 한, 이번에 한번 밀어서 갈기 그거, 배. 잘못 갈 수도 있다, 얘가. 그, 빈팡에서 좀 가단 말걸? 빈팡에 그래. 그럼 한놈 잡아서 갈게, 내가. 한놈 간다, 지금. 애초에 이거 안 밀린다. 죽고 그러면 그 불지옥을 보여버려라아야 불지옥 저게 먼저 부서졌어 어 도망갔다 불지옥으로 쉽게 가지 않는다는 칼로 죽는다 나 <웃음> 미친 야 도산 지옥이다 이 녀석. 불지옥이 됐는데요 자분 <웃음> 여기 야 덕구 니도 한번 한번 운전해 볼래 요 여기서 한번. 운전? 응 어. <웃음> 어 태... 이거 이거 이거 다 봐. 이거 뒤에, 니네 뒤에 있는 저거 다 봐. 문자내라. <웃음> <운전해라>. 아, 간다. 불 아야. 불지, 아 <웃음> 불지 여 <여기>.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와. 마마마마비 더 센다 됐다. 보통 보소나. 오케이. 오케이. <웃음> 와. <웃음> 아. 앞으로. 아야 야. 거기도 이제 죽인다. 제일 하이라이트고 이제 죽어. 어. 죽어. 아, 네. <웃음> 그것도 못 버티고 죽었다. <웃음> 죽었어. 야. <웃음> 아. 야, 저 보트 실려간다. <웃음> <웃음> 보트 동... 저장고로 실려갔다, 동... 저거. 아쉬워하지 마라, 한명더 있다. <웃음> 어, 또 있다고. 다사시방자가 <웃음> <와>. 또있었던이 <웃음> <왔었군. 웃음> 범죄 처벌하는 데 밖에 있다. <웃음> 아 <웃음> 범죄 처벌하는 데다. 충동. <웃음> <웃음> <웃음> 으아 <웃음> 범죄처벌을 <웃음> 엄청 힘, 심하게 하는데 아아아아이소이서에서 범죄처벌 못하겠다 아아아박박박아빠너 니가 박피냐이쪽이 이제 앞으로 쭉. 야, 달려. 따, 따, 따. 거기서 거기서 내려. 거기 거기. 아, 우리 거꾸로 실려 간다라고. 자 아, 조절해서 우진, 우진, 우진. 사망. 임종. 이, 이번엔 내가 한명 끌고 갈까? 아, 너무 사악한 거 만들었다. <웃음> 야, 한명더 온다. 덮고 볼래? 어, 죽여라. <웃음> 사형 집행. 엔더맨 사형 집행이 <웃음> 사형, 야, 사형, 새우수가 즐겁게 할수 있는데 이거는 여섯 여보, 여보. 어. 어. 어느 위치까지 가든 죽게 되어있다 얘는 어디를 가든 죽는다 내야 <웃음> <웃음> <웃음> 불지옥이야 <웃음> 당장... <왜요? 웃음> 아 여기 사용수의 사형, 운전실력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나? <웃음> 어디선 숨막혀 죽고 어디서는물때문에지구고 하나 더 왔다 또 왔나? 니잘했나 <웃음> 네 자네는... <웃음> 레전드 또 저거 말고 또 나쁜 녀석 하나 데리고 올게 자또 갑니다 아아내 운전 시력이 별로라서 말이지 널 고통스럽게 <웃음> <웃음> 아배배 부숴줄까 배 저번에 배 버렸던 데에 갇혔다 <웃음> <웃음> 엔더맨아, 걱정 마. 내가 끝지점까지는 가줄게. <웃음> 끝지점에서 사망이 나온다 <웃음> 근데 거기서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야. <웃음> <웃음> 야, 요 위에. <웃음> 배신. 애숨 막혀서 뒤져간다. 간다, 간다. 여기다. 됐다. 나또 봐봐, 거기. 앞으로 조금만 더. 됐다 거기. 됐다. 갔다. <웃음> 갔다. 너무 행복해서 갔다. <웃음> 행복해서 간거 맞지? 어 행복해서 갔다 얘가. 이제 엔도맨 아, 예. 뭐야? 더 나쁜 녀석을 데리고 가야겠다. 와우가 뭐 <웃음> 아니. <웃음> <웃음> 너도 타냐? 어, 야, 나좀 사악한 거를 생각해보고. 얘는. 조금 좋은 생각이 난것 같아. 얘는 그건 아니고 안전관리원이다, 쟤는. 네모난 친구. 우리의 영원한 냄엄 네 마네모. 마네모쟁이. <웃음> 잠깐만 <웃음> 여기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 고문장으로 바꿔야 됐다 음, 좀 바뀌었다 이거 음. 바뀐지 좀 됐다 음. 잠깐만 안에 용암이 난입하는 진압해야 <웃음> 야, 가디언 고문장 만들었다 가디온 용암 많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 독구 가디온 고문장 완성됐다. <웃음> 왠지 몰라도 빨리 뛰어 살리고 싶으면 뛰어. 얘네 야 그걸로 가면 죽어. <웃음> 어, 안 돼, 실커야안 돼! <웃음> 갔어. <웃음> 야,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봐. 어디? 사악하지 않나? 야, <웃음> 더 사악한 거 만들어도 되잖아, 내가. 그럼 뭘 만들라고? 가디언 공문장. <웃음> 어 애가 안 죽는다 아 그러고 보니 철커 가디언 저건 여기 가라는거어 마그마 블록 데미지 자체는 되냐 아 수중목 고문장 만들어 볼까 <웃음> 여기 왜 전문 고문 업체가 다 왔냐 여기 언제부터 저분 고문업체가 왔냐? 모른다. <웃음> 살고 싶으면 헤엄처라는 작품이다. 아이스링크 아니야? <웃음> 아이스링크 근데 전문 고문 업체가 왔다 맞은 <웃음> 사람의 아이스링크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와서 만들었다 문제는 수증생물 고문장 <웃음> 수증생물 고문장 <웃음> 근데 이거 안 뜬다 왜? 봐봐 소울센드안 뜬다 이거 봐봐 왜안 뜨는 걸까요? 몰라 무슨.. 아, 이제 뜬다 어? 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그거 물로 완전히 채워야 된다 하네 아 밑바닥까지 흐르는 물안돼아 바다처럼 물로 가득 채워라 아그 이유였구나 yes. 왜 저기 지금까지 작동 안하나 했다만 여기가 응, 흐르는 물로 채워졌어 <웃음> 이거, 어떤데? <웃음> 가디언, 살, 90% 도망간다. <웃음> 아 불쌍해. 어, 어째. 어, 그러지 마, 어쩌겠니. 범죄를 저질렀는데. <웃음> 야, 이거, 물을, 물로 가득 채우려 그냥, 오... 음. 아 이제 내가 원하는 그림 나왔. 도쿠 이건 어떤데? 뭐야? <웃음> <웃음> 뭐, 뭐야? <웃음> 뭐, 뭐야. <웃음> 야, 이 자식 중범죄자다. 야, 소울샌드가 약하다. <웃음> 맞지? 예? <웃음> 얘네들 어떻게 괴로워 보이나? 어, 부드덕부드덕이다. 약한 <웃음> 놈 사망했다. 너는 같이 해야 할 친구들인데 왜 서로 싸우니? <웃음> <웃음> 미쳤다. <웃음> 야, 오징어 구이 먹고 싶지 않나? 야, 오, 오징어도 올라가나? 안 올라가는데 찢어나온다 들어가, 들어가 <웃음> 들어갔다 <웃음> 아이템이 돼도 들어갔다 근데 안 올라온 애들 신기하네 샤컷잘 올라오는데 야, 이 녀석, 중범죄자 한명더 데리고 올까? 혹시 열대어로 쓰면 되나? 아니, 이 친구다. 중범죄자다, 이 녀석도. 어, 미친. <웃음> 다 삐져나온, <웃음> 삐져나온, 삐져나온 대로 고통스러워. <웃음> 발사 된다며, 내가, <웃음> 구 간이 돌고 리도 저거 타나？그거 <웃음> 하지 말고 고문 기 구를 한번 시 험해 보자. 이건 가디언 전용 고문 기 구다. <웃음> 그리고 사람들보고 저... 이거 분수대라고 웃겨 <웃음> 동물보호연대 찾아오겠다 <웃음> 동물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 야 화살 꽂혀있는거 <웃음> <웃음> 살고 싶어서 지금 그거 하잖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쟤네들 살고 싶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웃음> 하지만 좀처럼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었다. 짜는 데시다. 동굴거미 이 녀석. <웃음> 이게 다..뭔데 이게.. 아이템만 둥 떠다니는.. 경기장 맞나 이거? <웃음> 바로 옆에 고문장이 있어 <웃음> 뭐, 뭐, 경기장에서 고문장으로 용도가 바뀌었다고 손님한테 들 알려 안된다 슬쩍 고문시켜버리는.. 거야. 손님들은 슬쩍 고문시키면 돼 <웃음> 아, 손님한테.. 얘들을 사, 죽여가지고 손님한테 즐거움을 주자. 좋은 생각인데. 죽여서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죽여서 기념품으로 파는거든. 야, <웃음> 야 돌고래 탔다. <웃음> 돌고래 미안해. 야, 이거 물에 철거 안되나 어. 야, 야, 돌고래 봐봐. 그 고래 당했나 설마? <웃음> 아니 죽는다 <웃음> 여기 거미줄 안에 봐봐 뭐가 타고 있는지 거미줄? 아아번 어, 저... 볼래? 여기 와봐 내 있는데 누구 하나가 이제 제값을 치르게 된다 어. 잘봐아 지금 아니. 보내면 안 된다 지금 보내야 된다 멋있었다. 다시 다 눌러봐봐. 내가 제 <웃음> 값은 지르게 된다. 어, 잠깐만, 야, 제키 작아서 안 턴다. 아니, 밑에 봐라. 어, <웃음> 밑에 <밑을> 봐라. 어? <웃음> 쟤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곧, 곧 갑니다. <웃음> 여기 봐봐. 어. <웃음> 여기도 봐봐. 어, <웃음> 사람 찾나. <웃음> 어, 어. <웃음> 어, 갑니다. 뭐야 <웃음> 이거? <웃음> 일단 이게, 밑에 차간다 <웃음> 이게 뭐야 씨야 <지마>. 사망. <웃음> 야어 거의 다내려 <웃음> 어, 어. 마지막으로 할말 없나? 없지. 그러면 잘 야, 가라. 사망. <웃음> 아 <웃음> 야. 야. 가디온, 가디온도 탄디. 기다려봐. 지금 아니고. 어, 오케이, 닿습니다. 갑니다 <웃음> 아, <오케이. 웃음> 여기서 봐라. 사망은 오. 여기서 볼수 있다. 오, 너무 좋은데. 뷰가이 <웃음> 녀석 이제 <웃음> 좀 따가운. 있으면 죽는다. 야 뷰가 너무 좋다 이거 관광자원이 되이거관광자원 <웃음> <웃음> 간다 야야덕고 간다 아직이다 아직, 조금 남았다 이제 반 정도 나왔다 <웃음> 여기 같이 올라와 있죠 <웃음> 야야덕고간 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굴고 다으 아 가슴이. <웃음> <웃음> 음... 마인블리포트라서 가능한 고문기구. 레알 레전드. 이... 이번엔 누가 탔는지 봐라. <웃음> 응? 아무것도 없 없는... 어? <웃음> 아니, 누가 <웃음> 탔는지 봐라. <notamment 웃음> 어어? 야, 이렇게 밟아서 빨리 내려가게 할수 있... 아, 야, 안 된다. 천천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애한테 왜 그러는데. 빨리 가라는 거다. 안녕, 밀어줄게. 이거 없애면 되지. 와우, 레알 인 레슨 그 다음에 죽을 사람, 처형자, 니가 정할 수 있다. 내가 정한다고. 응. 아야, 잠깐만. 그러면 내가 내가 골로 골라볼... 뭐 어... 거북이다 <웃음> 태워라 탑승시켜라 여기다 거북이 여기... 알을 안꺼냈다 여기 어딘 있는... 어 찾았다 거북 여기다 탑승시켜 여기 밑에 아 이거 탑승하는데 좀 걸린다 다음 탑승 이그 알도 줘봐 나한테 던져서 아니 이거 좀 발로 한번 밟아볼게 <웃음> 나 봐봐 밟고 있어 잠깐 빠져나간다 너 다시 밀어 들어가 끼게 들어가 예 이제 마음의 준비하고 있다고 얘 아직 <웃음> 그 와중에 니도 <너도> 밀어넣고 있... <웃음> 어. 아 여기 끼워가지고 탑승 승차감은 편안하게 해주려고나 이상한 데 끼어있다, 지금. 빨리 밀어줘야 한다. 주먹으로 한대 때려. 네, 려 기절시켜. 어, 이제 눌러라. 어, 아, 도망갔어. <웃음> 이 자식이. <웃음> 감히 우리 기구를 파손시켜. 레전 줘봐, 알을, 알 나한테 줘봐. 알, 알 내가 꺼낼게. 뭐야 이 새끼 왜 이러는데? 야 거북이 하나 새끼 낳는다. 참 <웃음> 뭐야 이. 내가 내가 한번 태워 볼게 여기. 덕구 야, 탔다 철로 근처에 아기 거북 어 덕구 <웃음> 여기... 어 안탔네 이 자식아 안탄다 야어 아예 안탄다 응. 어? 야 여기 작은 거북이 있는데? 야요 안에 봐봐 작은 거북이 어디 안에? 요 음, 카트 안에 어? 있나? 아기 거북 탔다 봐봐 내려봐봐 아 그렇네 어떡하뇨? 음. 어, 애가 희생되겠는데, 괜찮아. 뭐. 어허허헣 어, 어, 엄마 내얘가좀 네, 사망한다. 엄마는 이미 내 화살 죽었어. 부모의 잘못을 대신 벌, 벌 받는다. 이거 북한이다, 빛도, 여기. 또 밑으로 간다잖아. 가만... <웃음> 갔습니다. 또 누군데? 다음 사용자를 구해라. 다음. 돌고래다. <웃음> 또? <웃음> 얘네들한테 사기쳤다, 얘. 네가 사기치고 그렇게 말이 많아. 야, 블레이즈는 안죽다넌 <웃음> 그냥 칼빵이다. 넌 참수형이다. 비켜, 이 새끼야. <웃음> 야. 갔어. 아, 아, 덕구, 카트가 망가졌다, 그럼. 그거 철로 해보면 그거 있을걸. 작은 거북이 있을 거. 야저 돌고래도 죽여. 도망간다, 또 좋아한다. <웃음> 한. 덕구 간디. 누구 하나 사망한다. 어, 고장났다. 앞에, 작은 거북이. 사망시켜. 직, 지... 공무 집행 방해다. 에이, 돌고래한테 마지막으로 할말 물어라, 여기서. 너. 마지막으로 할 말. 너 사기쳤지? 마지막으로 할말 뭐냐? 하지마, <웃음> <알지 말고> 그거. 닮은다. <웃음> <잘 문다. 웃음> 너, 마지막, 으 어, 그거는 4망 적절했다. 아니다, 니가 죽이게. 저 쇼크사로 올려라. 사망 권인 저차 조작하는. 으전안 <웃음> 됐다. 북한보다 더 심한데, 이제. 야, 얘가 고문기구를 망가뜨렸다, 이거, 이 녀석. 야, 하나에서 불화살 내렸다. 얘, 얘좀 죽여라. <웃음> 됐다. 고문기구를 망가뜨렸다. 기어봐 범죄자 한명또 처벌할게. 야, 불화살로 장식된 곳 고수... 광이. 누구 하나 간다. <웃음> 불구덩이다, 여기는. 이난 떠나고 되겠다요. 야야 야, 간다, 간다. 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웃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 이 녀석. 다음 다음 형 집행자는 크리퍼다. 테테러범 테러리스트 잡았다요. <웃음> 중동에서 온 녀석이다 간다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 테러범이다 테어리스 형 집행 증발했다 야 쇼크사다 불화살 보기 좋은데 내가 말했지 쇼크사로 죽은 걸로 해야 <웃음> 여기 와봐 내 인데 와봐. 건너편 야야 야, 보고 탔다니. 네. <웃음> 야그거 내려간 동안 일로 와봐. 뭐 여기 와봐 여기 미디 어 그래 미디 디어 여기 밑에 와봐. <웃음> 뭐 근데 악 불지옥이란 불... 야 불지옥이란 걸 티를 내면 어떻게? <웃음> 야 죽기 직전인 것 같은데 이거. 어? 사망했다 이미 이미 죽어있다 쇼크사다 쇼크사다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범죄자를 골라라 범죄자? 모르겠다 야 벌써 12시다 어.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영하고 끝내자 야저 위에 날아라는데 좀펜텀못 떠네. 팬텀 팬텀 태울 수있나 여기? 음, 안탈거 같은데. 아니, 돌고래에서 태웠는데 뭘. 팬텀 태울게. <웃음> 진짜 저영한다 야. 오. 안 아, 탐네. 안 탄다. 곧탈것 같기도 하고.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뭐야? <웃음> 그 전에 사망이다, 넌. <웃음> 안 된다, 팬텀 사망 안 돼. 그 다음에 누구? 팬텀이 안 되면 변질자다. 변젤자 아니 <웃음> 불법 거래를 했다 <웃음> 이 녀석이다 <웃음> 마약을 판매했다 <웃음> 마약 밀수범 정과 오범 야 한명 처형한다 버튼 누를래어 눌러라 마지막 <웃음> 이 밀수범이 앞에서... 없이... 니 <웃음> 네, 자식 죽어라 <웃음> <웃음> 어, 오. 아니 밑에 잘한다. 기다리고 있는 걸 봐야 된대. 얘는 아직은 안 죽었다. 이어서 <웃음> 마약으로 정신력으로 오래 버티고 있다. <웃음> 마약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고 내려오는데? 어. <웃음> 사망. 아, 진짜, 이거, 이거 보면 민구가 뭐. <웃음> 여기 사형장이 사형적인... 마녀. 아, 마약그 기차 으시 마, 마여 했다. 얘 예, 그거 했다. 약했다. 마약을 했다. <웃음> 마약을 했다. <웃음> 충분히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많던 녀석. 집에서 아편이 발견되었다. <웃음> 대마초도 아, 발견. 당연하지 녀석. 간다잖아. <웃음> 마약으로 버티고 있지 지금. 야 마약으로 버틴다. 야 저거 불불전 면역 썼다 미친놈. <웃음> 마약으로 버티다니. <웃음> 종아리형이다 그러면 종아리 세대 맞고 갔다 처형할 만한 녀석 없나 또어 니다 야너 차례다 <웃음> 이제 너도 처형이다 아니야 난 도망갈래 어. <웃음> 어 소환사 처형 이 새끼가 소환사니? 응 처형이다 너. 내가 뜯어도 되나? 아니, 그 전에, 빵, 저기, 어디에 갔는지 봐라, 이 녀석이. 불지옥으로 어, 간다. 아, 우리가. <웃음> 어, 야, 독구 이건 어떤데? 연쇄 처형. 안 탄다, 이 새끼. <웃음> 뭐야. 처, 활로 쏴서 죽여. 띠디 근데 그 토템 어떻게 쓰는거냐? 뭐? 걔가 떨군 토템이 있다 얘가 몰라? <웃음> 불사의 토템? 아 뭐, 그거 그러니까 그냥 들고 어쩐까? 있으면 된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이번에 두 명이 연속으로 저영당한다 고문의 강도가 더욱 세졌다. 동시처형이다. 둘이 짜고 치고 사기를 쳤다. 너랑 너다 이 녀석. 야 한명은 안탈것같은데얘 얘, 둘다 죽여 어야 동시 처형같으면 안되는것같아아 동시 처형을 할수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조금 해야되는거 동시 아니, 처형 우린 발로를 해야한다 동시 처형 우린 팔로를 해야한다 게게게 동시 처용부터 해야 된다 우린. <웃음> 동시. 어디? 처... <디디. 웃음> 안 된다 쏘지 마라. 이. 아, 동시 처형 가능하다. 업그레이드 됐나? 거의 다 됐다. <웃음> 한놈이 요렇게 타고 자좀 이따 눌러 눌러라. 략 한놈 먼저 갔다. 잘가 친구도 뒤따라간다. 안 간다. 내려간 속도를 못 이기고 먼저 갔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막크거야겠다 오케이 okay. 오늘 너무 보람차다 <웃음> 왜 고문기구 만들어서 <웃음> <웃음> 원래 아이스링크 용도가 바뀌었다 야! 도시이 저형이다 뭐야? <웃음> 봤나? 어... <웃음> 봤나? 동... 어... 누구야? 저형 당하는 거본 사람 <웃음> 아, 심지어 둘다 갔다 <웃음> 야 알아냈다 요렇게 서있어갖고 이거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다다 동이 미친 얘야, 그거 좀 눌러 아 꺼져. 야, 지금 열차 만세개 쌓여 보통 이 두개 쌓였던. 왜 간다? 한 놈이 타고 싶어서 왔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니우치해야겠다 이 녀석 덕구 <웃음> 만들었다 완성나에야 디스펜서에 그거 넣으면 어떻게 되냐 카트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나? 그런가? 테스트 해보자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엔더맨왜 탔냐? <웃음> 저연기구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뭐? 뭐야, 뭐, 설마, 엔더 아래로다가 뭐 그런 게, 응. <웃음> <웃음> 레전 출발 안한다, 안 한다, 이안 탔네. <웃음> 이렇게 <웃음> 아, 다 만들었다 이게 우리 작품이다